아이 나오셨습니까 부장님들 아니 피부가 왜 이래? 아 저요? 아 요즘에 잠도 못 자고 그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아 그래. 피부가 그 일어났더라고요 아 피부가 일어났어? 예 그럼 다시 누우라 그래? 그, 그 일어났다가 그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게 이, 이 뒤집어졌다고요 뭐? 뒤집어져? 예 그럼 다시 뒤집어봐 따, 아. <웃음> 부장님들 왜 그러십니까? 농담이야 농담 아 근데 부장님 말 뭐? 나온 김에 저 화장품 가게 가가지고, 그 스킨이랑 로션 좀나오거안 되겠습니까? 아, 인턴. 그 남자하고 귀찮게 스킨하고 로션을 언제 그거다 바를 거야? 여기에 베이징크림이야 요거 하나면 다 된다고 이거 하나면 다 됩니까? 그어 이게 무슨 성분이 있습니까? 요거 파이터케미컬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예. 항산화 기능이 된다고 우와. 그리고 여기에는 아데노산이 들어있어가지고 예. 주름이 그냥 다리미로 쭉 편듯이 그냥 쫙 펴져 아, 그리고 아, 아, 아. 요 안에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예.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에 도움을, 줘. 아, 진정에 도움을 준다니까? 어. 그리고 손상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예.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었어 히알루론산이요? 맥부장 어. 아 아니야, 아니야 히알루론산 와 이거 성부장 보통이 아니야 꽃백이요 야 우리 백부장은 멘트가 시멘트 엄마? 엄마 나이 재생크림 바르고 피부 좋아질거야 엄마